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리뷰어 호용 p k 입니다 댓글로 제가 다음 어떤 제품이 궁금한지 여쭤봤었는데 가장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신 어 요즘 약간 트렌드에 맞는 건가요? 레트로 감성의 이 ASL 100 스피커입니다 바로 언박싱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전 박스를 보면은 매트로 스피크라고 적혀 있고 박스 디자인은 뭐 평범한 것 같습니다. 모델명이나 이런 거는 다 여기에 적혀 있고요. 보이자. 오. 가죽 냄새인가? 어 이거 어떻게 이떻게 꺼내지? 어아 가죽이랑 따로 붙어 있네. 오오 오, 뭔가 있어보여 본체 케이블입니다 연결선이네요 가죽이 들어있습니다 오와 이거 품질 괜찮은데? 와 볼륨, 베이스, 트래블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거 떼줘야지 가죽을 한번 연결시켜볼게요 와, <웃음>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오, 가죽도 튼튼합니다. 집에 인테리어 소품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언박싱도 해봤겠다 간단하게 스펙 한번 쭉 읽고 넘어가 볼까요? 색상 블랙, 브라운이 있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브라운입니다 무게는 1.85kg, 블루투스 4.2를 탑재했고요 1 0트 출력에 72mm짜리 다이아나믹 드라이버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2200MAh고요 5시간 정도 재생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이크로 SD 슬롯을 지원하고요 AUX 단자를 통해서 블루투스 뿐만 아니라 유선 연결로도 스피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면 에어덕트라는 공기순환 시스템 시스템을 적용해 가지고 베이스 사운드의 효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사용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2주 정도를 사용을 해봤어요. 영화도 봤고 음악도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운드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저도 살짝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참고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b u e bye, bye, bye, bye, bye, bye, b y t h e bye, bye, bye, b e bye, y e b e b e e b e e b e b e e e b e e bye, b e e y e b e y y e b y b e y y e bye, bye, bye, bye, b y a y e y e b e y bye, b e b a e y e 자 방금 느끼셨을 거예요 베이스가 굉장히 증폭이 되거나 베이스가 사라지고 하이톤이 증폭이 되거나 이게 바로 이 위에 인터페이스 돌리는 휠 중에서 적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베이스와 트래블 두 가지 조율 버튼이 있어가지고요 이걸로 내 음악 스타일이나 취향에 맞게 이퀄라이저 설정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SD카드 단자가 있고요 여기는 충전 포트 여기는 AUX 단자고요 앞으로 뒤로 재생 이거는 페어링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트레블이고요, 베이스, 볼륨, 그리고 전원, 온, 오프예요. 전원 버튼도 굉장히 느낌있어요, 이 그렇죠?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여기 충전 단자가 위에 있어. 그럼 케이블을 위로 꼽아야 되다 보니까 어딘가에 인테리어로 이렇게 딱 냅뒀을 때좀 비기 싫습니다 솔직히 여기다가 이제 충전 포트를 놔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스트랩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좀 거추장스럽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있어 가지고 들고 다니거나 이럴 때 되게 편해요. 1.85kg이다 보니까 어딘가에 막 들고 이러고 다닐 게 아닌 이상 휴대용 스피커는 아니라는 점 아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자가용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크닉 같은 거갈때 들고 가면은 생각보다 분위기 메이커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별다르게 사용을 하면서 불편하거나 아쉬웠던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질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요. 블루투스 연결 속도도 전혀 끊기지 않고 아주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뭐니모니 뭐니 해도 이 스피커의 강점은 이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네요. 레트로 감성에 음질까지 나쁘지 않은... 베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베이스 빵키워놓으면 영화 볼 때도 음... 진짜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가장 많이 요청해주셨던 빅토닉 ASL100 100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스피커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현재 네이버에서 96,9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스피커기도 해요. 솔직히 음질이 정말 비싼 스피커처럼 막 우와 풍부하다 뛰어나다 이런 건 아니지만 특히 카페 같은 거 인테리어 하실 때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카페 같은 데 와서 막 우와 여기 스피커 음질 죽이는데 다음에 또자 이런 분들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깔리는 거잖아요. 10만원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성비 제품을 소개해드려봤고요. 어떠셨나요? 의견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리뷰를 원하시는 제품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열심히 달아주세요. 제가 당장 할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차근차근 항상 댓글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